네, 네.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늘의 비밀이라든지 창조목적이라든지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든지 이런 천국의 영성에 대해서 이 신천지 와야만이 알수 있다 네. 이런 주장하죠. 신천지에서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하고 교훈은 문자로 해석해도 된다. 그냥 그대로 성경 읽으면서 그대로 교훈을 받고 해도 된다.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 말씀 들을 때도. 이, 그대로 그냥 역사하고 교훈은 받아들여도 된다. 또또 교훈적인 비유는, 이제 비유가 있는데, 애연적인 비유가 있고, 교훈적인 비유가 있다라는.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신천지 가기 전에는 교회를 얼마나 신앙생안 했어요? 거의 안,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다가? 네. 어, 안 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보면 신천지를 만났다고 보면 다른 게 없겠네, 그럼. 네, 음, 음,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구약에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다이 다이당이라고 들어봤을 까예요 다이당 네. 어, 다이당이 이 본인이 밧세바라는그 여자가 너무나 이렇게 저녁에 밤에 한마디로 야밤에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가지고 음. 남의 아내를 갖다가 안 예, 안 예. 그걸 알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가늠죄를 짓고 그 자, 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 그, 우리아라는 아, 남편을 저 적군의 앞에, 제일 앞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네, 살인죄를 네. 저지르잖아요. 네. 그것을 1년이 되도록 이, 그, 저기, 저 다이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 네. 왜냐하면 우리아라는 남편은 죽어버렸고, 그, 가, 그, 바세바라는 여자는 자기가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된다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네.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가, 네. 1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양을 비유를합니다 양을. 그래가지고, 음. 뭐라고 하냐면, 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많이 자기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양을 아내처럼, 자식처럼, 친구처럼 그 기르고 있는 양을 뺏어다가 이 부자가 자기가 오는 손님을 갖다 대접을 했답니다. 라고 이렇게 양을 비유를해서 말했어요, 나단서 지자가. 네. 그러니까 다이다이 그 소리 를 듣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당장 저기 저그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이그 나단 선지가 다이당을 가리켜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응. 그때 이제 이 다이당이 깨달아요.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이런 나쁜 놈인데 정말 그 우리아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나에게는 많은 쳐도 있고 첩도 있고 그렇게 많은 궁녀들도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이렇게 나의 아내를 삼은 것은 양을 한마디로 가난한 집에 있는 양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렇게 자취를 해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회개를 해요. 네. 이런 비유는 이렇게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러게이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적인 비유다는 거죠. 이런 것은 그런데 애연, 애연이라면 성경에서 보면은 뭐 애연서 있잖아요. 이사야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뭐 그런 또이 신약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이런 것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유를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초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역사하고 교훈을 잘 가르쳤지만 이 애연은 비유를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애연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 몰라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네. 초림 때는. 근데, 재림 때, 지금은 이제, 이만희 교주가 이제 다시 이렇게 재림 예수로 와서 재림 때인데, 약속의 목자 왔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기존교의 그, 뭐냐, 목사님들도 역사하고 교훈을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예수님이 약속한 그 예언을 비유로 이렇게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 예수님이 약속한 그 예언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약속한 목자가 있고, 약속한 성전이 있는데, 그게 신천지다. 네. 이거를 약속을 해놨다는 것을 비유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만희 교주를 핍박을 하고 신천지를 이단이다 하고 나쁜 그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음. 이게 지금 신천지의 그 지금 주장이거든요. 성경을 보는 관점. 응. 음. 그렇다면 이제 그 반증을 한번 해보겠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애연이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음. 그죠? 응. 애연이 비유로 봉함되어 있을 때 비유로 푸는 거지. 표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필필없는 지없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그 대표적인 구약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대표적인 예언인데 한 (450분) 정도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근데 이것이 이그 뭐냐 문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문자대로 성취된 것이 (450분) 중에서 (350분) 정도는 그렇게 문자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음. 예. 그리고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상징적으로 예언이된 것이, 이 성취가 된 것은 한 100번 정도 되는 거예요. 450번 중에서. 그렇다면, 이 상징이 많아요? 아니면 문자가 많아요? 문자로 예언된 것이, 문자로 성취된 것이, 문자 성취된 것이 훨씬 많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 4 절. <웃음> 그러므로 두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은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민만을이라 하리라. 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을 낳는다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예, 문자로 이렇게 예, 이렇게 문자로 으로 적어졌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자로 성취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매 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 네. 분명히 이사야에서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했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았 그러면 이거는 애언이거든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 애언인데 예수에 님 대한 몇시 애언이잖아요. 그런데 문자로 예언된대로 문자로 성취가 됐네. 응, 음. 네, 그죠. 그리고 또 미가소장 이절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가사는저 뒤에. 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특조이니라. 네. 그래서 이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베들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겠다는 애언의 말씀이죠. 네. 작을지라도 거기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는 예언인데 마태복음 2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 2장 1절 유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 미가소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다스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보니까, 2장 1절을 보니까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네. 예, 이거 분명히 예언인데, 문자로 예언된 것이 문자로 성취가 되죠. 그죠? 네. 비유로, 비유로 풀어져고 성취된 게 아니고. 네. 예. 또그 다음에, 어, 스가랴 9장 9절. 이서 5장 이절 5절이 마태복음 2장 1절. 예. 그럼 스가, 스가리아 9장 9절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울지어다 이 보라네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예 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스가리아 예언이 되었어요 네. 근데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루살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요한복음 12장 14절 14절에서, 14절에서, 음, 14절에서 아, 예수는 15절. 한 어린 아기를 만나서 타시니 기록된 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음. 것 거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스가랴의 그애언이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는 거죠. 네. 네, 문자로 그대로 성취가 됐죠 또그 다음에 이제 썩음을 당치 않는다 우리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라는 말씀인데 10편 16편 10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속지 않게 하실 것이니 그래서 영원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스 수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14장 6절 아니에요? 네, 입사장 6절 여기 계시 않고, 연6이 계실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신 말씀이 기록하십시오 네. 자,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시편 16편의 10절 말씀에 보면은 썩음을 당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이 24장 6절, 누가 보고 24장 6절말씀을 보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썩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예언이 네. 성취가 된 거죠 음. 그리고 음. 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추레국기 12장 4 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집에서 먹되그 고기를 조금 더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요? 네. 예. 그 6월절 규례인데 이렇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음. 이제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다리를 꺾지 아니 하셨는데 이제 이러한 제이 예언이 또 한군데 또 있습니다. 민숙이 9장 1 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어린 양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 죄값을 치른 그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아라는 예언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나의 이런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그러한 어린 양처럼 이게 뼈를 꺾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 예수님 예그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 봐봐 그 위, 위절에 3 0 이제를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애언이 꺾지 아니한다는 그애언이 그러니까 이제이 양을 잡아서 우리의 그 구약 시대에 사람들의죄를 갖다 대신 속해주는 어린 양이 다리가 뼈를 꺾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다리뼈가 꺾지 아니하다는 그런 애언이성취가 되는 것이. 문자적으로 예언된 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50번 정도 나와도 그 중에 문자로 예언돼서 문자로 성취된 것이 구약에서 350번이 다그 문자로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예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예언을 하는데 한 100번 정도 상징적인 예언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데, 출애국기 1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해, 내가 이단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였니가 가족 로롭혀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예.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 음. 이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이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때, 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째 이 장자의 그 죽음이 면해, 면했다라는 그 내용이 출애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 집의 장자의 죽음이 면했다. 그 사람의 죄를 사했다는 그 어린 양의 상징적인 애연인데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군가 봤었을 때 요한복음 1장 2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여기서는 그 요한이라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한마디로 속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어린 양이 신약에 보니까 이 상징적인 애원조차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 어린 양에 대한 상징적인 애원을 풀이를 풀의, 해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도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이 상징적인 어린 양은 또 이렇게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답을 주고 있어요. 어, 성경에 분명히 또 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도 있는데 이사야 28장 1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야 2 8장 십육 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었기에 어 삼만 말고 시험한 돌이 피하고 경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예, 여기서 한 돌을 시원에 두어 한 돌을 음. 시원에 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급절 여기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지 않는다. 예, 이런 말인데 이그 돌을 시원에 두었다는 이 상징적인 돌이 누군가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버리,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이론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게 나오라. 예, 이 산돌이라는 산돌이, 돌이 누군가 봤더니 상징적인 표현이 예수님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450분 나오는데, 문자로 예언된 것도 350번이나 뭉쳐라 그대로 성취가 됐고 음. 상징적인 것까지도 다 이렇게 성경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다 이렇게 답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죠? <웃음>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은 봉합된 책이 아니죠 다 이렇게 열려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고로 비유로 풀 필요가 없어요 음. 네. 그런 것처럼 이 그쪽이 비유로 봉합된 게 아니고 또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 비유를 풀지 못한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신체주 주장은 뭐냐면 처음에 초림 때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역사와 교훈을 잘 가르쳤지만 예언을 음. 비유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십장을 못 박았다고 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음. 21장 45절에서 46절 마태복음 <웃음> 네, 21장 45절에서 46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접근자아 무리를 무서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예,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유를 풀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자기들에게 말했다는 걸다 알고 있잖아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그 비유가 자기를 통해 자기들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음. 예, 다 알았다는 거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 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역사 교훈 잘 가르쳤지만 애연을 비로 풀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박았다 이 말이 틀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왜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응. 음. 어. 마음이 완악해서. 굳지 응. 어.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사람들 마음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음. 정치적으로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처럼 아니면 큰 위대한 사람이 돼서. 이 로마에 있는 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한마디로 이 모세처럼 우리나라를 갖다가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라고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마법관에서 태어나셨지 제일 가난하다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계셨지 학식도 없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면서 병 고치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너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다니니까 바리새인과서기관들 음. 생각했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 믿었던 거 마음이 완악해지고 음. 너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정말 그 모세처럼 지도자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 받고 있는 노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사야서 61장 말씀처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그러한 그 육, 육, 한마디 세상적인 지도자를 보냈다는 거죠 바리새가 음. 서기관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죄 음. 우리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 아담 이후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참 뜻은 모르고 세상적인 겉에 그런 것을 바랐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이 오셔도, 오셔도 부인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신천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유를, 애연을 비유로 풀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알고 죽였다니까, 알고. 응.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배웠어요. 알고 죽였다고. 응. 말은, 뭐.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알았는데, 응, 응. 비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음. 비유를 몰랐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음.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았는데 음. 인정하기 싫어서 죽였다. 그렇죠. 인정이 완악했으니까 음. 마음이, 마음이 완악했으니까 이게 음. 음. 지금 이제 비유를 애연을 비유로 풀지 못한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이 그게 정답이 음. 성경적인 답이에요. 음. 그래서 이 음. 신천지에서는 뭐냐면 애연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어. 왜냐하면 애연은 이미 이 문자로 애연된 대로 문자로 성취되었고, 음. 상징적으로 애연을 해준 것도 상징적인 애연도 다 답을 성경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음. 굳이 지금 이만희 교지가 와서 이 애연을 비유로 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응.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약 사람들은.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가 신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시대인데, 이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유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가 안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 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만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믿어졌지만, 그러니까, 그, 그, 보편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었죠. 예수님 당시 때. 그랬지만은, 좀 지위가 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애언을 비유로 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알아본 이유가 비유를 알았기 때문이냐고요? 여기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애연대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로 풀지 못해서 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에 보니까 어. 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들으라고 비유로 하신 것을 본인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들이 완악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뭔 뜻인가를 바리새인성인관이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알았다는 거지. 어. 응. 아무튼 이제. 응.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는데 네. 자기 생각들이랑 달라서 예수님을 안 만났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교회에서 기존 종통교회에서 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오신 느냐면 세상적인 이런, 이런 지도자인 예수님은 오신 것을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라 것이 종통교회의 답이다면 음. 신천지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를 풀지 못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비유로 풀어야만 이게 이 예수님이다 짠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건데 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비유로못 풀었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죽이려고 했다는 라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도 가시면서 약속한 목자를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한 이만희 교주가 지금 이렇게 계시록 6장부터 인을 뗄 때마다 비유를 이렇게 푸는 것을 가르쳐준 그 비유의 말씀을 지금 배워야 지금 이시대 구원자가 누구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기존교 목사님들이 문자로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에 예언된 것을 비유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를 몰라보고 신천지를 몰라보고 이단이다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신천지에서 음, 그죠. 그럼 응. 그러면 이제 응. 아무튼 우리가 응. 다시 오실 메시야를 알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답은 뭐냐면 예언을 비유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응. 예수님이 저 문자대로, 예언된 대로 문자대로 오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답이죠. 예언을 음. 응. 비유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응. 자, 구약이든지 음, 신약이든지 문자만 가지고도 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나 이 땅에 오신 것이라든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음. 비유 없이도 성경만 가지고도 확인 가능하다 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봤어요 음. 금방 성경에서 찾았잖아 음. 문자만 그걸 비유로 된게 아니었잖아 음. 금방 성경 문자 글만 읽었는데 우리 알았잖아 구약 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됐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사모님이 비유가 왜 비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나면 이해하실 것 같아. 음.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주장을 왜그 이제 비유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의 애언이 이 계시록은 비유로 봉합된 책이다. 배웠어요? 계시록이 비유로 봉합된 책이다. 아, 음. 배웠죠? 그러면서. 그, 게시록이라는 게 뭐냐면, 게시록 5장이 게시록이다. 게시록 5장에 봉함된 두루마, 두루마기가, 두루마리, 봉함된 두루마리가 게시록이다. 이렇게 신체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시록이라는 것은, 게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다 게시록이고, 성경에계 어? 게시록이고, 누구라도 다 이렇게 봉합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해라 라는 말씀이 계시록인데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이라는 것은 계시록 5장에 봉암된 두루마리가 계시록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어. 음. 게시록 5장에 봉암된 두루마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봉암된 두루마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3장 1절에서 4절 내가 봄에 보저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윈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이나땅이나땅아래 능히 책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거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고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서 그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음. 말하게이 일곱인이라는 것은 일곱 개 도장을 꽝꽝꽝꽝 찍어서 열어보지 못하게 막았다. 네, 음. 그런 말인데 그게 바로 계시록이다. 신천지는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계시 전달 순서가 있는데 계시록 1장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섭겨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계시가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사에게 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줬고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냈다 이렇게 1장 1절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여기 유재열 첫 장막 안에서, 그러니까 그 경기도 과천에서 있을 그러한 그 애연을 환상으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란,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환상계시다. 예. 음. 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환상계시다. 요한계시록은 환상계시다. 음.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실상으로 성취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격 목자 이만희 교주에게 왔고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인들에게 이렇게 실상의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이게 바로 애언이 성취된 실상계시다. 음. 예, 이렇게 이제 신천지는 주장을 해요. 계시가 이렇게 전달이 됐다. 그러면서 그계시로 5장 아까 1절에 보면 은 하나님 손에 있는 봉합된 두루마리가 5장 7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한테 갑니다. 한번 계시로 5장 봅시다. 자그 계시 전달 순서를 이제 신천지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네, 그러니까 1 절에 보니까 그 안팎으로 보좌 위에 앉으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이제 5장7 절에 보니까 그 오른 손에서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취하셨다라고 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왔다라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6 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천사에게 이 봉감된 두루마리를 줬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입장에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 0절 보면은 천사가 사도 요한께 이만이 교주에게 줬다.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요? <웃음> <웃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만나면 도움을 주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오, 음, 밤마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멋져요 멋지지 목사님, 전도사님들 어떻게 생계가 유지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회교인들 성도들은 현금하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천사로부터 이제 사도 요한교 목자 이만희 교주가 이 책을 받아다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를 좀안된것 같아서 내가 좀 정리를 잠깐 해주면 그 됐습니까? 예. 그랬었고. 아, 아. 예. <웃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만희 교주 자서전이다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된 거는 사도 요한이 그때 시대 때 앞으로 2000년 후에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애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자서전이라고는 안 배웠어요. 자서전이라고는 안 배웠는데 이만희 교주가 실상의 말씀을 보고 들은 증인으로서 음. 이첫 장막 과천에서 있을 일을 애언한 책, 배도 멸망 구원을 애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음. 신천지에서, 그죠? 예. 네.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10장 10절 말씀처럼 이 천사로부터 책을 받아 먹은 게 이만희 교주다. 본인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이만희 교주에게 준그 책을 받아 먹어서 자기만이 이그 예수의 영이 임해 가지고 비유를 풀게 돼서 이것을 신천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실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야만이 구원을 받고 이 이렇게 그 이만희 교주한테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음. 라는 것이, 신천지의 그 결론이고 주장의 요한계시록이. 그 제일 궁금했더니 그런데, 초림 때는 예수님 한명 오시잖아요. 네. 그럼 재림 때온 사람 어떻게 알아봐요? 아, 예수님이 한명 오는데 재림 때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알아보냐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네. 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각 사람이 그를 볼 곳이 찌른 자도 볼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임할 때이 천지가 동에서 음. 서로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쫙 번개가 번 번쩍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그 번개를 본 것처럼 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금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 이 몸으로 갖고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서 음.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내 몸으로 이 몸으로 못 가요. 근데 신천지는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희 교주를 믿으면 그 14만 4천 그 주, 순교자의 영이 나한테 왔었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영생 부살를 한다 이게 지금 신천지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는그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교주한테 왔지만 라든지 이런 신천지인들이 지금 14만 4천이라는 그 제사장의 영을 받으려면 하늘에 는 순교자의 영이 14만 4천이 임해야 되는데 그 임할 때 내가 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천년 동안 계속 이렇게 왕노를 하면서 시장도 뭐 시청도 내 거고 시장도 내가 시장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군림하고 산다라는 것이 신천지 지금 교리예요 지금.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나처럼 우리처럼 살아 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일순간에 예수님이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인처럼 주님 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성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음, 예, 음. 근데 신천지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의 영이 이만희 교제에온 것처럼 순교자 영이 지금 와면은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죠,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음. 사람을 위로 올라가지? 응. 음. 음. 공중, 공중에 음. 올라가지? 음. 그니까 러그 생각해 봐봐요. 이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라고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또 예수님이 또 무리를 걷잖아요. 음. 그 베드로한테 이렇게 너도 걸려라면 내려오라 하면서 했었을 때 음. 어떻게 예수님이 걸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을할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응, 응. 음. 지금 낳고 싶어서 내가 아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통해서 내가 태어나야지 짠 하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났죠. 또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지만 아 나가 죽고 싶어 근데 죽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어지고 상관없이 또 하나님 부실 르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신비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 제림하실때 우리가 공중에 올려가는 것도 지금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구름 타고면 어떻게 알아보죠? 예, 네. 보이겠지 음, 구름 타면은 음. 그이 우리의 우리의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천사가 데리러 온걸 우리가 눈으로 본대요 저희 친정엄마 같은 경우도 수술하셔서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이 환상이 열려서 보는데 황금길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저기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가 이모들한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좀 불러주라 음. 예수님이 저기서 보인다 지금 예수님 맞으러 가야 된다 이제 옆에서 이제 이모들이 막 울면서, 언니 벌써 가면 어떻게 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음. 그때 간호사가 이제 영양제를 들고 와서 영양제를 놓는 바람에,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의 눈이 이렇게 열리고, 예수님이 오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지구는 음. 네. 응. 이렇게 둥글잖아요. 응.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남극이 오시면 북극에는 어떻게 보죠? 그렇지, 그렇지.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그 한계죠. 그렇지. 응. 예수님이, 우리가 살 때는 둥근 지구 안에 이렇게 살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다알수 있고 다볼수 있다는 거지. 음. 음. 자, 그거 제가 좀만 설명을 해줄게. 예. 자,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남극이나 북극에서 다 보잖아요. 위성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고 있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 예를 들자면, 인간도 스마트폰으로 미국이나 남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지금 즉시 통화가 가능한 어떤 과학이란, 인간이 만든 과학도 가능하다는 거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걸.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이고, 우리에게도 보이고, 어쩌면 그소 우리 그 손오공에 나오는 손오공이 머리카락 딱 해서 분신사 뭐 자기 분신을 여러 개로 만들어버리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뭐 휴대폰이나 위성이나 그런 걸로도 그 인간이 만든 과학을 믿으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음. 그렇게 나타나지 실 못한다는 그런 게 없거든 그리고 나타나실 때 천군 천사, 그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웅장하겠냐 이거야 음. 그래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고 그게 생중계 된다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과학을 빗댄 거지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 없으실까봐 걱정하냐고.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자꾸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 예수님의 전지 전능하심,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인간, 죽은 인간도 살리고, 우리를 걷고. 그래서 이제, 그래, 구름을 무리를 거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추면 성경을 볼때 의심이 가. 근데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분들이 이런 걸안 믿을 때 어떻게 믿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교사가 나가고 주희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막 그분들은 이제 그쪽을 믿잖아요. 음. 그럼 어떻게 믿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상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예수 믿게 만들 때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라는 사나님이 그그 마음을 움직이시게 해서 예수 믿,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예, 나가 지금 예수 믿고 우리 목사님 믿고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그마음에 역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못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십니까자 음. 그러면 이제 반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이봉함된 책인데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본인이 이이 이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천사를 통해서 받아 먹어서 지금 자기가 이 시대 구원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 반증을 하겠는데, 첫 번째, 계시록은 봉함된 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봉함된 책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계시록이 아니다. 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는 계시록이 아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다. 음. 음. 그럼 그거는 두루마기는 음. 무슨 책이에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한계시록 쓰여진 당신 어떤 배경이냐면 그 로마의 그 앞자리에 있는 그 일곱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을 하고 있었을 때 음. 정말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렇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해 주겠고 또 새벽별이 되게 해 주겠고 이렇게 이런 약속을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게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괴롭히는 로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시록 5장 1절에 봉함된 두루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심판으로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그하나님의주제권적인 책이에요. 이게 계시록이 아니고 앞으로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 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봉함된 두루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앞으로 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주제권적인 책이죠 그게 게시록 5장 1절에 봉합된 두루말인데 신천지는 그게 이제 게시록이다라고 가르치는다라는 거죠 네. 음.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게 봉합된 책이 아닌가 게시록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게시록 1장 11절 바 보는 것 책에서 에베소 서나 버가모 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일곱 교회 보내라 시기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이라는 건 뭐냐면 너가 지금 한 상을 본 거를 가지고 일곱 교회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 교회 에 보내라. 라는 것이 지금 게시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이 봉합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이, 그, 보내서 그 책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다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춰두면 안 되겠죠. 어, 열어서 볼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고. 보내라. 음. 그렇다면 게시록이라는 것은 이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장 1절부터 3장 32절까지로서는 일곱 초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 초대의 환상. 음. 음. 일곱 초대의 환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 저,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개시하신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일곱 초때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어, 개시록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봉암된 두루마리 속에 있는 그,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세 가지 심판이 어떻게 행해질까에 대한 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노마인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유대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세 가지를 행할 것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게시록 17장 1절에서 20장 15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인데 여기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실제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쓰여지기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로 해가지고 70년 동안 이 종사를 했었어,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한마디로 미운 나라고 원수고 자기를 괴롭혔던 나라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배경에 괴롭힌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인데 네. 로마다고 바로 쓰면 이요한계시록을 바로 로마가 괴롭히니까 로마가 멸망한다 이렇게 쓰면 그 사람들이 뭐냐 그 로마의 사람들이 보고는 이 한마디로 쓴 사람을 죽이든지 한마디로 괴롭히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으로 비유를 한거죠 지금 사실은 이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인데 예 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 20장 15절에 보면은 이 로마가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바벨론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웃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새 에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킨 그 초대교의 송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새 에루살렘과 그 신천지 말하는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같이 천년동안 왕로를 하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환상이 기록된 게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요한 계시록은 이게 지금 기록된 것이 요한 계시록이지 신천지처럼 이그 계시록 5장에 그봉함된 두루마리가 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이라는 게 어떤 책인가 한번 요한 계시록은 계시록 음, 음. 1장부터 음. 22절 가지고 어. 음. 그리고 그거는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도에한테 시켜서 쓴 게. 음. 이제 일곱 교회 보내라는 책이 그렇 이제 열어서 보게 하라는 책이고. 음. 그다음에 이네 가지를 기록했어요. 계시록에다가. 그 내용이 뭘까요? 바벨론. 어, 바벨론 멸망시킨 거하고 어. 일곱 교회 보내고 10점 음. 쳇바다 먹은, 먹은 거. 쳇바다 먹은 것은 이제 그 여기, 세 가지 심판에 대한 항상 가운데 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니까 말씀하신 재앙? 응, 음, 재앙. 음. 그 다음에 세에루살렘과. 거룩관성성 어, 거기에서 이제 가게 될 거다. 라는 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어. 성경에서는. 예, 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이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려 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황제신을 섬겨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내가 이 로마의 황제를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절만하면 이 종이를 하나를 받아주면은 그 종이를 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살수 있는 그런 자유롭게 매매도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황제한테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 표를 받지를 못해요. 그니까는 러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배신도 하게 되고 어떤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너희가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다 그러면서 이네 이 가지에 대한 한상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고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줄이라. 는 것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음, 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고시로 5장 1절에 그봉함된 두루마리를 이만희 교주가 받아 먹었는데 그것을 애언으로 풀었더니 경기도 가천에서 어 저기 배도 멸망 구원을 그 자기가 본 증인으로서 그것을 자기가 비유로 풀어가지고 지금 신천지에서 알리는 것이 요한 기시록이다 음.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신천지에서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러면 네.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그냥 성경이 옳은 거죠 아, 아니 그 이제 음, 음. 예수님 오시고 그러잖아요 음, 음. 그막 음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 그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신천지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신천지가 조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먹히는 게 뭐냐면, 우리 일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거든요. 음. 어떻게 구름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냐. 구름으로 오면 구름이 가벼워서 예수님이 떨어져 버리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 구름은 영이다 응? 그래서, 그, 구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 온다는 건데 그게 이만희 교주에게 왔다. 이제 이렇게 그 신천지는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교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만희 교주를 애언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치에 맞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바르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이제 그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쭉 기록하고 가다가 이제 그 요한복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는 또 기록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 일곱 우래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드레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래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네, 지금 1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다가 10장에 가서는 우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천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예, 네. 네, 천둥 번개. 예, 천둥 번개를 이제 우리라 하는데 그게 대해서 는 기록하지 말라 하니까 사도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기록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게시록 5장 1절에 봉합된 책이 게시록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쭉 기록하고 가는 것이 게시록이란 말이에요. 후자. 그죠. 후자죠. 응. 네. 지금 계속 기,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웃음> 근데 이제 또그 1장부터 계속 그본 것을 기록해 가고, 있, 기록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후일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웃음> 그 음성을 들으되 네가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리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내가 보니 자기가 본 것을 지금 기록해 가고 있죠 그죠 또 5장 1절 내가 보면 보좌에앉으신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접고 읽고 민을 공허했더라 예 지금 보면서 기록, 기록하고 기록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보면서 지금 계속 기록하고 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 우리 목사님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그... 여기서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좀 계속 지금 보면서 기록해 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네. 네.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산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보니 하면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또 우리 자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삼만 사천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예, 여기서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자기 보면서 한상을 보면서 지금 기록해 가고 있죠. 예, 또1 5장1자또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봄에 기록하고 있고. 21장 1절. 쭉 지금 보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하니 네.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한상으로 계속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게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게시록 21장 5절. 한번 봅시다. 오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네, 기록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지금 계속 기록해 가고 있는데 여기는 또 기록하라 하죠 아까 10장 4절에는 우리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말라 해서 안,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니 계속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러한 계시록이 22장 1 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네, 이 두루마리 애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봉함된 책이에요, 봉함되지 않은 책이에요. 처음 보지 봉함된 책? 인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 음. 풀라는 거 아니? 인봉하지 말라. 풀라는 내용이 아니데 이제 이제 신천지식으로 한다면 인봉하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네. 네, 왜냐하면 5장에서는 잠겨 있다면서요. 도장에서는 음. 잠겨있는 것은 신천지 말이고, 봉합된 음. 음. 두루마리가 펴졌는데, 음. 이제 그것이 뭔 책인가 좀 이따 살펴보겠어요. 다른 게, 책이에요, 그러면. 음. 어, 그 책은 어떤 책인가. 사,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그, 그니까 게시록이라는 것은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이 환상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지금 게시록이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답이죠. 어. 음? 음. 게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지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하면서 지금 환상을 본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잖아요. 네. 음, 그것을 갖다 임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봉합된 책이 아니죠. 예, 그렇다면 계시록 5장에 그 일, 일자리에 나오는 봉합된 두루마리 책은 무슨 책인가. 예,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에 하나님 손에 봉합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주제권적인 심판의 책이다. 하나님의 주제권적인 심판의 책이다. 그거 하나 적어주세요. 음, 심판다 <웃음> 5장 5장에 1... 봉함된 두루마리는, 5장, 1절, 5장 1절에, 1절에 봉함된 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주제권적인 심판의 책이다. 주제권적이구나. 주재권적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할수 있는 거. 응, 응. 네. 이제 이 예를 들어보면, 에스겔 2장 8절 한번 보시에스겔 2장 8절. 왜 이게 지금 심판의 책인가. 물론 뒤에 이제 6장부터 계속 심판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다기억하시는요 보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응. 공부하실 때한 번에 쓸때다 외워주세요. 아, 아, 이거. <웃음>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기까지는 이한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거의 한두 달에 걸쳐서 만들어요. 교재 하나 만들어요. 10년 동안 공부해서 나오는 거예 <웃음> 10년. 응. 응. 그 목사님 이제 막 400페이지 막뭐 그런 책 시험 보셨다 했잖아요. 응. 그런 거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저 어제 학과 공부하니까 진짜 머리 안 들었어요. 공부하지 <웃음> 마. 그럼 어떻게 먹고 사니지 공부 안 해도 다안 먹고 사나. 하나님이 다 보자. 우리 예술의 걸 보자고 예술의 2장 8절 공부 팁쪽알려주십것니다 예술의 2장 8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독서에게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은 손을 내가 내게 드는걸 생각을 하시래요 90절까지 아니 3, 3장 3절까지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을 두루마리 책이 펴졌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있는데 애가와 <웃음>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억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쪽속에게 부활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청정의 체을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비에서 네 달걀 꿀 같더라. 예, 여기서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판상이 보이는데, 야, 암파크로쓴책이달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근데 그암파크로쓴 두루마리 책이 뭐가 기록이 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두루말이라는 것이 앞면만 써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누구라도 볼수 있는 그그을쓸 때는 앞면만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앞 뒤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봉합 한마디로 말아서 아무나 보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서 꼭 봐야 될 사람이 도장을 뜯한마디 뜯어서 볼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진 책이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게시록 5장에서 보면은 안팎으로 봉화해졌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게시록 5장에 안팎으로 봉화해진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 예수님을 가지고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행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요한 게시록이 쭉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게에서도 보니까 안팎으로 봉해진 책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합된 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미스라 백성들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안팎으로 써가지고 봉해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에 1장에 있는 책은 하나님의 주제권적인 심판의 책이다는 것이지 그게 지금 그 계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계시록이 아니다는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음. 것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계시록이고. 5장 1절에 봉합된 두루마리는 게시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제권적인 책이라는 거죠. 음. 하나님이 주제권적인 책인데 뭔 주제권적인 책이냐 앞으로 세 가지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라는 주제권적인 책이라는 거죠. 음. 네. 정리가 됐죠? 음. 자 이거 쉽게 하나만, 사모님 제가 하나만 볼게요. 지금 <웃음>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동굴에서 동굴에 반모섬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쓰고 환상을 보고 이건, 이 책이 하나가 있어. 근데 게시록 5장에 나오는 거는 이 책을 놔두고 환상, 하늘나라 환상에서 받는 책이잖아. 받고 보여지는 책이잖아. 얘가? 지금 게시록은 그, 반모섬의 요한의 집에, 이 책은, 이 두루마리 책은, 이 두루마리 책, 이, 말고 요한 게시록은 지금 적고 있고, 음. 이 게시록 5장에 나왔던 두루마리는 요한이 환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눈으로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얘가? 이거는 환상이고 여기는 저거저거 있고 그러니까 아까 사모님이 계속 보니 보니 보고 기록하고 보고 기록하고 진행 중에 있고 그 환상 중에 있는 책. 음. 기억. 이제 이해가? 그 음. 책인데 그 책이 하나님의 주제권적인 책이다 는 거지. 음. 음. 근데 신천지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음. 음. 적고 있는데 환상에 이게 이게 하나는 아니다. 그럼 응? 2000년 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환상을 보면서 <웃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여기. 적고 있어. 네. 이 적었던 걸 일곱 교회에 보냈고, 그 일곱 교회 통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잖아. 그지?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5장에서 환상은, 환상 중에. 이해해야 돼. 이.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음. 거기 봉함된 두루마리가 계시록인데 예수님이 인을 뗄때마다 비유가 풀어져가지고 6장부터는 계속 비유가 풀어진 것이 이만의 실상의 말씀이고 그것이 어느 날의 새 노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 응.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인을 뗄때마다 비유가 풀어진 것이 아니라 <웃음> 재앙과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 라는 음. 것이 답이죠 응. 신천지는 그봉함된 두루마리를 그... 이만희 교주가 인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준 것을 이만희 교주가 받아서 자기가 비유를 푼다 이렇게 가는 건데 성경은 이 봉합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주제권적인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육장부터 계속 심판이 가는. 예수님이 풀어서 예수님이 가르쳐서 것이지요? 예수님이 풀어준 그 비유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이만희 교주가 받아서 지금 이것이 지금 그 이만희 교주가 실상의 말씀이다라고 신천지를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저기 하나님의 그 주재권 척이 예수님이 도장을 하나 뗄 때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정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 응.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더라요 응. 응. 예수님이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 응. 예수님한테 줬고 그렇지. 응. 예수님이 이뤘고, 응. 그거를 천사한테 주고, 주고, 천사가, 천사가, 예 네. 이만희 그 교주에게 좋아지고, 가고, 그것이 지금 그걸 이제 말한다. 예 네. 말한다. 응. 그것이 지금 <웃음> 그 응. 그래서 이만희 교주에서 나오는 말에 비유풀이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약속한 목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님 주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 천사가 이만희 교주에게 준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풀기 때문에 음. 이 시대는 이만희 교주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것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일 뿐이고 음. 성경은 그 계시로 5장에 봉합된 두루마리는 음. 그 인을 뗄 때마다 도장을 하나씩 뜯을 때마다 비유가 풀어진 것이 아니라 신천지 해야 아, 해. 그러면 이제 음. 예수님이 천사 보내잖아요. 음. 그 천사 만난 사람 누구예요? 실제적인 사도 요한이죠. 그, 그. 어, 실제지가 사도 요한일 뿐인데, 지금 뭐냐면,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사도 요한 겸 목자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게 지금 이렇게 받아 먹을 것은, 앞으로 이만희 교주 내가 받아 먹을 것은 애연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사도 요한 저희가 어떻게 만나요 우리 자매는 보니까, 음. 항상, 그 예수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음.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하고 직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매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 인간을 통하고 그 중보자 있잖아요. 그 개념이 아예 밖에 있어서 음. 그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음.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음.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그. 음. 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한기시록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봉합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주재권의 심판의 책인데 음.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6, 6장부터 계속 이렇게 심판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초대교 성도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인이라든지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구나.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완계시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 없애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은 밑에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거짓 선지자 말하면 이만희 교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잘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면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땅말 그대로 신천지를 예비하셨다는 라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금 이 요한 기시록의 이 지금 것을 누군가가 지금 풀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음. 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비유를 푸는 이유를 지금 설명할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를 푸냐 대도 않는 비유를. 음. 어.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이 기록한 목적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풉니다 그러니까 음. 뭐냐면 비유를 안 풀면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 요한께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온다라는 그그 그 문자적인 예언을 비유를 풀어서 이 예수의 영이 이만희 교주에게 왔다라고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를 하면 나도 구원자가 될수 있고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갖다 붙이면 비유는 비유 한대로 한마디로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과 다른 해석을 하니라고 지금 비유를 풀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결국은 신천지에서 비유를 이렇게 푸는 것은 비유풀이를 답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비유풀이 예. 요 그래서 이 비유 성경을 그래서 비유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답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예수님으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네. 신약은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라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지 지금 이시대 누군가가 또 와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이 비유를 풀면 지금 이시대 누군가가 와야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될수 있는 방법이 비유풀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초림 때 비유 풀었다면서요 예수님이 초림 때 비유를 푼 것은 뭔가를 감춰두기 위해서 푼게 아니라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푼 거죠 음. 어. 예수님이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화상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음. 그 천국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은 겨자씨 비유라든지 뭐 진주 비유라든지 그물 비유라든지 뭐 씨밭나무새 뭐든 그런 밭의 비유라든지 비유를 통해서 일상생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주제를 해서 그, 비유풀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그 답은 뭐냐면, 결국은 이시대의 구원자로 오신 분은 나 예수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풀이 하신 거예요. 음. 응, 비유풀이 목적이. 나가 지금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왔는데,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쉽게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려고 비유풀을 한 거지. 비유풀, 비유에다가 뭔가를 감춰둬 갖고 앞으로 누군가가 와서 이 비유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풀을 한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근데 이제 이단들은 다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님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유 속에다가 뭔가를 감춰뒀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일반 이런 젊은 사람들 생각했었을 때는 아그 말이 맞는가라고 지금 따라가게 된다라는 건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럼 뭘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목사님이 쓰시는예요 그래요. 뭐. 쓸수있어걱정 어. 마. 걱정 말고자 사모님. 자 요한복 20장 31절. 우리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목적 응.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네. 20장. 공부를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세월이 다말해 줘. 어떻게 <웃음> <하네>. <웃음> 에이, 그, 내가 이, 이 시련의 고난을 알랄까 볼라 사모님. 그죠? <웃음> 어떻게 공부하신가요? 아니, 시간이지. 시간. 그냥 주부 당장 파는 거지. 뭐 자, 20장 31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리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희미 생명을 얻게 하리하 <웃음> 예. 이 사도, 여기 요한보금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고 거의 백살까지 사는 분이 기록한 책인데 음. 이 요한복음은 이 성경 쓰여진 중에서 96년도 경에 AD 96년도 경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면 볼수 있어요. 음. 근데 그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기서 보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그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의 구원자다. 음. 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음. 함이고 음.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음.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음. 예. 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음. 예. 그리고 사도행전 4.12절 한번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구요. 아,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써 진버통의 월돌이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웃음>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성경에. 네. 그러면 뭐 지금 이 시대에 제림미스 저기 이만 교주는 대래가 구원받을까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성경이. 네. 성경 말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성경 말씀 잘 배워 보자고 신천지 간 건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구원 받으라고 기록된 책 성경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 성경은 능히 너라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록한 게 성경이다라고 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어 네. 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러한 것이 목적이 될수 있겠고 만약에 이렇게 기록된 것 외에 더하면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 음. 음, 그말씀이 어디가 있냐면, 계시록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내가 이 책에 의하는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제왕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 외에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예, 근데 이만희 교주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시대는 이만희 교주의 실상의 말씀을 배우고 신천지 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더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주받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 비유풀이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거죠?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만들기 위한 비유풀이를 하는데, 이것은 사악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예, 비유풀이가 사악한 음. 성경 해석 방법.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애언은 비유로 봉함된 책이 아니다. 봉함된 것이 아니다. 애언은 분명히. 그리고 개의시록을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는 신천지 주장은 음. 이만희 그 교주를 구원자로 만들기 위한 사단의 계략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 음. 그래서 애언은 분명히 비유로 봉함되어 있지도 않고 애언은다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고 성경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같이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네. 사모님 이제 기도도 해주고 같이 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또몇와 이렇게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항상 자르나 부나 치우치기 쉽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참된 지혜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이러한 잠시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며 정말 이신천지 모든 진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또 많은 친구들도 구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며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웃음> 친히 보여주시며 함께하셔서 마음의 그 모든 갈등과 또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과 어머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세임으로 말미야마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